몇번이 자, 수직의 조건을 증명하시오 했으니까 이대로 증명을 한번 해볼건데 mx 위에 전 p가 있고요 q가 있는데 얘는 x는 1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1, m이겠지? 이 e, m이.. M, 미안해 1이은 뭐겠어? m'이겠지? 자, 얘기했잖아요 무슨 삼각형이 보이세요 너희 눈에? 어 직각인 직선이 있다라고 했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될거 아니냐 그럼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일 거예요요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m'의 프라임 제곱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m-m'일 프라임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m-m'의 전체의 제곱은 나 지금 문제를 푼다 해서 증명을 한다 했어 어 이거에다가 이거 겠죠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m' 나오면서 얘랑 소거될 거고요 m, m제곱 나오면서 소거되고 m'의 제곱 나오면서 소거되겠죠 여기서 –2, m, m'만 남고 우변은 2예요 즉, m, m'은 얼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건 뭐였어? m-m'의 제곱이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16번인가요? 1 5번도 있나요?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게 무슨 생각형이래 직각삼각형이래 아 그럼 내가 해야될게 있겠구나 이거지 여러가지가 있을거야 근데 음, a가 A가 90도라는 것은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a고 여기는 뭐야 b나 c 뭐 이렇게 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 b의 길이를 구하고 b, c의 길이걸 길이, 구해서 봐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a, b의 기울기와 a, c의 기울기가 뭐로 맞나?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지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AB의 기울기는 뒤에서 뒤에 앞에거 뺍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 다음 b AC의 A,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BC는 구하면 안돼 AC의 기울기야 그치 뒤에서 앞에거뺄 겁니다 1분의 K-5 맞죠? 얘네들이 곱해서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뭐여야 한다? 3는는래서서두3 3 3 3 3 3두두두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까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a가 뭐야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y값이라고 해 얘도 무슨 값 y 값. x가 3일 때 y값 x가 1일 때 y값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크려면 생각해보자 x가 3에서 1로 변한다는 거야 그치 기울기니까 a는 3-1분의 1 이렇게 할수 있지 x 증가량 3-1 그럼 y값이 가장 크게 변해야 최소 최대값인 거겠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로 변해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최소이려면 분모는 3-1이 그대로인데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해야 되겠지 이게 커지려면 분자가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가 커져야 되는 거고 얘가 작아지려면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3- 얼마?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무리 커도 2분의 7이고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A의 범위는 2분의 7과 누구 사이야 일단은 얘네 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 예전에 우리 저 화면 보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 근데 그게 되게 오래전 같지만 코로나 터지고 초창기였어. 코로나 존나 오래됐지 벌써. 그러니까. 코로나 언제부터 했지? 2월말, 3월부터였지. 거의 계약할 때쯤이었으니까, 우리 특별한 7주 끝나고 딱 끝나고 나서였어. 응. 특별한 7주 끝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갖고, 그냥 응. 방학 동안 7주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 5일 나왔던 거. 어떤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난데 오케이? 근데 어디를 지나는 그러니까 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우리 구해내보자고 x 증가량은 위에서 얘 빼면 4분의 y 증가량은 2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 그럼 y는 2분의 1x 이렇게 할 거야 그치? 3이 들어가면 2분의 3인데 4즉 2분의 8이 돼야 되는 뒤에 뭐 붙어야 돼? 2분의 5가 붙어야 되지 자이 상태에서 우리 X절편 Y절편 구합시다 내가 남학생들 반 영상 보내주고 한번 오늘 수업이랑 같이 느껴봐봐 남학생들 반 영상 굉장히 러프해 구할 수 있지? 오케이 끝 이런 식이야 근데 너희는 내가 지금 X절편을 구하려면 누구에 영 넣어야 돼 Y에 영 넣어야 돼 그럼 X가 뭐여야 돼 y 절표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5랑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잖아 맞냐고 이거 직선 그리 졸라 힘들어 어 선생님 아닌데요 하지마 얘 자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라고 했어 그 삼각형이 생겼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묻네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4분의 25가 되어야 되겠지 다음 장인가 요요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지금 몇 페이지야? 3페이지에 는전 문제가 다 다른 유형이야 그치? 여기죠 그럼 이것도 x축과 y 축에 의해 에 잘린 선분 야, 이 선분이 있는데 그려보자 x축 y축이 있는데 x축 y축이 있는데 x절편은 y가 0이면 4야 y절편은 x가 0이면 1이야 이걸 지나는 직선이야 이 넓이, 이 넓이래? 아니 넓이 맞지? 얼마? 4. 얼마? 1. 면적 얼마? 2. 구할 수 있는 거지. x절편 y절편 구해서 구하면 되고 맞나요? 자 그럼 20번, 21번, 22번이 아마 같은 유형일 겁니다. 일직선 위에 있다. 맞니?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뭐다? 기울기가? 그러면 이거 x 증가량 이렇게 뺄게요. 앞에서 뒤에 거 3분의 앞에서 뒤에 거 빼면 4는 이거하고 이거 할게요. k에서 이거 뺄 겁니다. k-1분의 얘에서 얘 빼면 k가 성립합니다. 자잘 봐도 군수가 같다 여기까지 써놓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놈들 크로스 크로스 곱한다. 4k-4는 3k k는 얘는 4. 너 오늘 있었어? 너집 가서 오늘 영상 봐야 돼. 첫 번째 영상 봐야 돼. 오케이? 우리 알지? <웃음> 어. 영상을 봐야만 해. 몇 시에 보는지 딱저 알려 줄 거예요, 저한테. 어. 21번, 22번 안 해도 되죠? 네, 20 23번 영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 y절편을 알아야 되잖아. x절편, y절편으로 구해도 되는데 기울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대부분 난 기울기로 설명할 거니까 그럼 y 눈으로 풀어야 될거 아니야. 다 넘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 b,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b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 기울기가 뭔데?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이 누군데? 마이너스 B분의 C 맞니? 자 따져 이제 A가 마이너스야 B는 플러스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 플러스지 그럼 기울기는 0보다 큰거야 제발 이렇게 따져 그냥 니네 보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러면 안돼 죽여버릴거야 그러면 집에까지 쫓아와갖고 창문 밖에 매달려갖고 아 근데 내 너무 힘들다 자 B는 플러스야 C는 마이너스잖아 이거 뭐야 그러면 그럼 이제 생각해. x축 y축이 있는데 y절편이 얼마? 플러스잖아.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올라가야지. 어디 앉으나. 그렇지. 4사분면 4 이렇게 쓰고 틀린다. 그렇지. 꼭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도 단한 번도 제사사분면얘기해준 적이 없어. 꼭 4사분면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 제 4사분면. 지는 안 것처럼. 그럼 24번 아니도 되죠? 맞지? 24번도 한번 해보자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아까랑 다른 걸로 생각해 이때 기울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Y절편이 누군데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근데 올라가니까 기울기 0보다 크단 얘기지 여기니까 Y절편 0보다 크단 얘기지 그럼 이 마이너스를 떼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떼면 이렇게 될 거니까 a랑 b는 부호가 다르고 b랑 c도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a랑 c는 한 편이고 b는 다른 편이겠지 맞지? 그럼 이제 예를 풀어야지 파란색 과정 예를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얘 기울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a분의 c y 절편 누군데 마이너스 a분의 b 야, A랑 C는 부호가 어떻해? 같애 그럼 이거 뭔데, 이거? 플러스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A랑 B는 부호가 달라. 그럼 이거 부호 뭐야? 플러스지. 그럼 뭐, 착, 착. Y절편은 위에 있는데 기울기가 작으니까 내려가야지. 안 지나는 사람 보면. 드디어 한놈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25번도 똑같고 25번까지가 다 똑같은 문항이 됩니다. 어, 5분 쉬었다가 너희가 문제 풀수 있는 시간 15분 정도 드릴게요.